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즐겁게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다이어리를 쓸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어떤 것 쓸까요? A6, 5, A6, 5 음흠, 6 사이즈를 쓰도록 할게요. 일단 속지를 먼저 꺼내고 일단 오늘 쓰면 좋을 법한 다꾸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뭔가 평소에 많이 안 썼던 걸 써보고 싶은데 일단은 꺼내볼게요. 음, 이런 것도 예쁘다. 그죠? 오 예쁘다. 이거 그냥 통으로 이렇게 저도 예쁘겠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좀 커서 여기에는 너무 클것 같은데? 이거는 A5에 한번 붙여볼까요? 갑작스럽게 으차, 차차 이걸 먼저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요통 스티커를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이런 큰 스티커는 좀 삑살이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붙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삑살이 나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지금 붙여놓은 이 크라프트 노트가 재질이 얇은 거라서 만약 잘못 붙이면은 다시 띄어내거나 하기도 힘들어요 아마 오오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찢어질 거야 상태안안살살야야안 안돼 돼. 돼. 이거 이건 한돼계조조조 조심 치핸핸폰폰필필을을일일처처럼 이렇게, 이렇게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아무튼 이렇게 오! 붙였고 그 하단에는 요 레이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가 근데 조금 긴것 같네 여기 만큼 잘라 쓱싹쓱싹 쓱싹쓱싹 이거는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면 안 붙기때문에 뭐를 사용할 거냐면 바로바로 요거 바로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이 목공용 풀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요 레이스 구멍 사이사이로 이 풀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적당히 당이 약간 슬쩍슬쩍 이렇게 풀 발라서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좀더 이쪽 붙여야겠다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 60그 들어가는 구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레이스가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티커도 크게 안 써봤는데 오늘 그러면 써보도록 하고 요거를 이렇게 붙여볼까요? 이것도 예뻐. 예쁘고 지금 저는 뭔가 허전한 게 여기 윗부분이 뭔가 허전한 것 같아. 스티커들 일단은 쓸만한 거는 몇개 꺼내볼게요. 어, 이건 예쁘다. 이거 예쁘니까 그냥 여기 바로 붙여야지. 불 켜야 돼. 이거 스티커인가? 오, 스티커입니다. 요것은 스티커입니다. 이런 식으로 뷰티그 이렇게 컬렉션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요렇게 요렇게 이 위에 메모지 같은 걸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기요. 오. 오, 굉장히 빈티지 않네.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 오. 이런 색감 저는 너무 좋아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고 얘는 여기쯤에 붙이고 일단은 다시 넣어게자 넣어두자. 예, 저의 생각은 여기에 생물 스티커를 붙일 것이냐 아니면 아파 스티커를 붙일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아파 스티커를 붙인다. 오요것도 예쁘다. 아파스티커로 붙인다. 이런 거를 딱 붙이면 파란색도 있고, 아파스티커도 많이 써서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사야 될것 같아. 이런 핑크 핑크 어 핑크 핑크 예쁜 것 같아. 핑크 핑크 아 여기도 핑크 핑크 있는데 손에 들고 있으면서,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 드르륵 얘를 여기 좀 붙여야겠지? 됐다 어 저는 이아파 스티커를 써보도록 할게요. 끊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띄어서 왠지 도일리 느낌이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거를 조각을 이걸 붙일까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붙일까 사용의 선택은 어 근데 다예쁘 예쁜디? 이것도 예쁘고 요것도 그냥 이런 느낌으로 예쁘고 그죠? 이것도이것도 나 이거 붙일래. 붙야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고, 여기에, 이어파 스티커를, 이렇게, 요렇게, 요렇 요렇게, 요렇요렇 요렇게, 요렇요렇 어이쿠. 그래서 붙이고 꽃이 조금 뭔가 너무 얄쌍한 것 같아서 얘를 가지를 추가해서 조금 더 풍성한 꽃의 느낌을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붙여보고 좀 그럴싸하죠? 덧붙인 티가 많이 안나 생각보다 요것도 이렇게 하면은 오 만족 만족 자 이렇게 그러면 왼쪽 페이지는 끝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꾸미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는 이 스티커는 프린트 온 스티커예요 근데 이 사이즈는 여기 하긴 너무 작은 거 같은데 그죠? 이건 약간 A5, 아니 A6 하면 은 좋을 것 같고, 그럼 조금 큰 사이즈를 써봅시다. 음, 음, 음. 이런 약간 라인 드로잉 같은 느낌도 괜찮다. 약간 이런 그림 같은 느낌. 오,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어. 뭐가 생각이 났냐면, 어, 어, 어, 어. 왜 뭐지? 오, 어, 이오 오! 오, 오, 오, 오. 어, 좋아. 이거 써야겠다. 이거를 한 요정, 요정도? 하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그림을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무슨 그림을 할까요, 우리? 요, 요 여자분 그림? 이 그림? 자, 이거는 프린트 온 스티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뒤에 필름이 있어요 여러 필름을 스르르르륵 스르르르르륵 끼어내면 이렇게 비닐만 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올리고 얘를 긁어주면 돼요. 긁어, 이렇게 긁듯이 누르면 돼요. 이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면은잘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긁어 긁어, 긁어 긁어, 긁어라 긁어라 긁어 열심히 긁으면, 어 뭔가 팔 운동 되는 것 같아. 충분히 긁고, 슬쩍 뛰어내아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자 이렇게 하고 필름을. 어 이거 왜안 되지? 잘안 붙는 건가 이게? 불량인가? 엄 엄청 안 되네 이게. 엄청 여러분 엄청 열심히 해주셔야 되나봐요 이거. 제가 보통 그 뭐야 템바이트에서 뭐? 구매하는 프린트온 그거는 잘 되던데 이거는 조금 더 강하게 긁어 긁어 긁어지면 아 안됐어 힘 빠지는데 아, 아 너무나 험나나다 아니 뭐 이렇게 힘들면 뭐 제가 힘도 꽤 줬는데도 이게 이렇게 프린트온이 안되면 아우들 나도 너무 힘들지, 응. 아. 아, 힘들어. 진짜 걱정이 난, 걱정이 난, 됐을까요? 아, 되면 좋겠다, 제발.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아, 이거 조금 덜 떨어졌네. 아, 괜찮아. 오 마이 갓 여기가 안 됐어 제발 제발 아 뭐야 여기도 안 됐어 여기 머리 쪽이 덜 됐어요 지금 등에서 막 땀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씨 여기다 됐어 하, 진짜. 아 진짜 아아 저거 뭐 얼마나 더 해야돼 이 진짜 하다가 욕하겠어요 해두고 하, 여러분 이렇게 험난하게 프린트 스티커를 하나 완성했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굉장히 <웃음> 힘들어요 이렇게 대충 찢어서 하나 붙일게요 뒤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테이를 드르륵 드르륵 드르 드르륵 빈티지 종이를 이렇게 오. 내가 진짜 그동안 다이어리 꾸미기 한 역사상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웃음> 소모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예쁘다 사실 프린트를 하나 더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 무서워 이제. 또망노동의 시작한 인데 가릴까잘했습니다 다이어리 쓰면서 이렇게 땀나긴 처음이다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프린트 스티커가 아니고 그냥 스티커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 <놀람> 줘야돼 와팔 진짜 떨어지겠다 팔 떨어지겠어 아 힘들어 와 정말 힘들다 정말 땀이 많이 난다 너무 땀 녹다 일단 이렇게 붙일게요 당황스러워 바밤 어디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붙일거야? 붙일건데 조심조심 손조심 손도 썰어버리면 안되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난것 같아요. 이렇고 여기엔. 실링도 하나 붙이면 예쁠 것 같은데. 무슨 색이 예쁠까요? 이거나, 이것도 너무 예쁜데, 좀 작으니까. 어, 이렇게 해야 예쁘겠다. 오, 예쁘죠? 세상 이거 너무 예쁜데? 여기 이렇게 붙일까 깜짝 놀라네, 지금.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골드, 골드, 뭐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거를 슬쩍 찍을까? 아니면, 뭐 이런, 약간 길, 길쭉한 문구. 이거, 이 아, 이거 아니야. 이게 더뭐 같은 걸로 하고, 잉크, 잉크, 잉크. 총윙크를 툭툭툭툭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아파 스티커가 가장 만만한데, 이거. 붙여볼까요? 붙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띄면 되니까.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호 오호! 다이어리에 끼울게요. 아, 힘들다.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쁘게 다이어리그 마무리가 돼서 기분은 좋네요. 예쁘죠? 예쁘긴 진짜 예쁜 것 같아.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르고또 올게요. 안녕. 빠이.